티엘도 프로 스스이크 그리고 냉클레그요 그냥 제앞인 거죠. 냉클레이런클립보 오나서 참가자들은 안그래받 가는 거죠. 또, 네. 또, 또 평가하는 거죠. 아, 그냥 안들리기한 다음에 음, 평가하는 네. 거예요. 네. 그냥 스며서 개인자 친구에테서 네. 그래서 인상도 뭐죠? 참뭐이정이전문성이 이런 거뭐 뭐, 아, 전문, 네. 평가하래요. 그래서 근데 연구자들은 이거 약간 슬라이스가 그러니까 다 나왔더니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잖아요. 되게 한게 그걸로는 고 네. They... 아, 그때 그냥 최소한이잖아요 정말 극찬 극한 극한 요리로 도망세요 그래서 아0 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 o 0 d 에서1 5 0배에 t 1 o 0배에서1 5 e 배에서1그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50배에서 1 5 0서 그는거 네. 네. 그 네, 같아요. 그래음에그 다음에, 그 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스에이다어요그 다음에, 그에그다음그 같은 에그다그다음이그다음데그 다음에, 그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음 다음에, 그이음다는에그다음다그 선 o no, they a 아 e what? What is 이 h 차에 대한 느낌 r 그 n c e 요 왜냐하면 그 n 그, 그이 주기가요 b e c 기능 s e 아 h e 변화가 일어 e v e 요 y d 거 f f e r e 기 t I d o 기 t k 원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don't 아 그냥 그러네요 음식은 여름이 많고 좋육없다 그래서 년에 먹을 때요. 그 달콤한 거 먹을 때 음. 만약에 먹을 때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그 추가를 했더라고아 방해받는 데요. 오엄 그안타한거죠그엄키니그첫 지대요. 정보에 대해서 결정 할수록 예를 들면 더 불확실하네요. 그 음. 그 정본데 정본의 총효과는요 음. 우리의 꾼이원 소울작도는요 헵헵. 레슨. 그..지역적인건 돌출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하지만 다음에 높인다고 하니까 이거는 일단 레슨 받고 지역적인 돌출 수있으 맞춘는데 음. 높은데